고자. 안 먹다 와먹 피커크 파아 <웃음> 아리야, 이거 정리하라고 했더니 깨끗이 정리한 줄 알았는데 여기다 다 이렇게 그냥, 그냥 여기다 다 그냥 넣어버렸네. 엄마. 응? 물고 있는데. 볼까? 응. 엄마가 청소할 동안 놀고 있어. 알았지? 네. 물 갖고 있는 응. 거는 물 갖고 있는 거는 위험해. 야채랑 이런 거 좋아하잖아. 야채 몇 개만 넣어줄게. 어. 나머지는 엄마 청소해야 되니까 알겠지? 응. 테리야마 언니 거기도. 언니 말잘 듣고. 어? 고기. 네, 네. 고기도? 네. 아, 알았어. 고기. 응.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그걸로 전화해. 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. 너! 해리가 언니 말안 들어요. 해리 씨. 예. 예. 같이 요리해야 돼 언니랑. 언니 말 듣고. 알았죠? 오늘 어디 가자고요? 어디 안 가요? 집에 가요? 네. 네. 네. <무침> 야, 언니 말엄 막... <웃음> 이거 이티 <무침> <무침> <무침> <무침> <무침> 찌릿찌릿 찌릿찌릿 찌릿찌릿 이치? 이치? 리찌릿 어머 자신은 너무 폭염 어 조그만 거 먹어 테리 맛있어, 응. 맛있어. 안 응. 먹어. 근데 이거 뭐 먹을 거잖아. 응. 아해봐. 이렇게 먹을 거? 없어? <웃음>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, 밖에서 사먹는 게 맛있어? 아니면 엄마가 이렇게 해주는 게 맛있어? 응? 음, 사먹 우리 <웃음> <웃음> 그래, 저기 해봐. 들어가 봐. 어, 할수 있어. 도전해봐, 도전. v 줄까? <목소리도> 잘 지. 금 꼬미야 뭐야? 페리야, 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꽉 잡아! 꽉 잡아! 허리! 슉! 우우 빨리 가! 빨리! 아, 출발합니다! 꽉 잡으세요! 꽉 잡으세요! 꽉잡야돼 아, <웃음> 아, 꽉! 잡아야 돼, 꽉. <웃음> 언니 잘 다녀와 언니 잘 다녀와 언니 잘 다녀와